저는 일단 1번! 가정적인 남자! 되게 중요하고 음, 또 다른 거! 아 그리고 나랑 대화 잘 통하고 또 티키타카 잘 되는 사람을 좋아해요. 나랑 똑같은 딸 낳고 싶어요. 그리고 자녀는 적으면 은 3명! 많이 나으면 5명에서 더 낳고 싶어요. 애기 욕심 좀큰 편이에요. 뭐 미래 남편 힘내세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파이팅! <웃음> 요즘 대만 진출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. 짜잔. 공부하고 있어. 근데 글씨 너무 없어가지고. <웃음> 예시치! <웃음> 아 그리고 이렇게 춘천스타 대만은 응원과 매울 게 진짜 많아가지고. 막혔어 막혔어. <웃음> 결혼 생각 있나? 와 이거는 한 분이 질문을 몇 개를 해주신 거야 5, 6, 7자 <웃음> 하나씩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<웃음> 자 결혼 생각 있냐? 당연히 있습니다 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욕심이 좀큰 사람이고 나랑 똑같은 딸 낳고 싶어요 그리고 자녀는 적으면은 세명 많이 나면 다섯 명에서더 낳고 싶어요 애기 욕심 좀큰 편이에요 뭐 미래 남편 힘내세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파이팅 <웃음> 올해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뭔가 허, 사실 올해 조금 되게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음, 사실 뭐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버킷리스트를 좀 숫자로 설정해가지고 이거 꼭 이뤄야 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이 올해부터는 좀 마음을 다르게 먹어가지고 그렇게 정하지 않고 경험 많이 쌓으면서 음이!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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연상연하 몇살 차이 정도까지 가능하냐 어 오... 사실 나이가 중요한가?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보다는 그 사람을 보려고 하는 스타일 원래 사람은 내면을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다들 제말 새겨들으세요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면을 보세요 <웃음> 남자의 외모 성격은 어떻게 보시나요? 외모는 진짜 안 봐요 이렇게 말하면은 아 거짓말하지 마 이러는데 진 진짜 안 봐요. 진짜로. 저는 오히려, 어, 조금, 그, 잘생기신 분들을 막, 으, 어, 어막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못 봅니다. 성격은? 잔잔한 호수처럼 나의 텐션을 받아주면서 그러는 남자? <웃음> 어, 좋아하는 음식. 아, 너무 많은데. 곱창, 삼겹살, 뭐 다양한 것들, 그냥 살찌는 거다 좋아해요. <웃음> 아, 근데 요즘은 제가 또 대만 가려고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어서 요즘 건강한 거 먹습니다. 그냥 고기 먹고 싶어도 오리고기 먹고 다 참고 있어요. 오늘 그래서 오리고기 먹었어요. 오늘 다이어트치고 조금 과식한 날. 그래좀살좀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? 얼굴 이좀 홀쭉해진 것 같기도? 울적하지 않나? 웃기 싫어도 웃어야 하는 직업인데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세요? 항상 밝고 유쾌하신데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는지 근데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? 근데 사실 웃음이 원래 많아요 <웃음> 어? 또 웃네? <웃음> 왜좀말 끝마다 웃지? 근데 좀 웃음이 원래 많고 힘든 일 일이... 당연히 생기긴 하죠. 잘 그거 생각 안 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스타일? 잘 기억 안 나요? 힘든 일. 사실 제가 25년 동안 살면서 딱히 막 너무 힘들다 했던 적은 별로 없었어가지고 뭐 그나마 작년에 조금 힘들었고 근데 뭐 그것도 다 지난 일이라 생각하고 그래요. 별로, 그냥! 부기들, 내가 다시 집에 왔어! <웃음> 이번에 대만 리그로 가게 되었는데, 그 결정에 대해 큰 힘이 됐던 계기와 어떤 걸 이루고 오고 싶나요? 음! 제가 가장 큰 힘이 됐던 계기는, 제가 한국에서는 4년간 치어리더를 하면서, 오, 치어리더로서 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, 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. 근데 이때 딱, 대만에서 연락이 오셔서, 오, 해외에서 한번 치험리도 해보고 싶다 이건 쉽지 않은 경험이니까 바로 잡아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어떤 걸 이루고 오고 싶냐면 일단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지금 너무 설레는데 일단 언어를 많이 공부하고 싶다 제가 점점 변해가는 모습 유튜브로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<웃음> 예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대만 낙포타몽기지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냐 어 이거는 제가 인스타그램 DM이 와가지고 구단 단장님께서 직접 한국에 오셔서 미팅을 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단 계약시 계약금 전체 가져가나요? 월급인지 연단인지 궁금하다 어 저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계약금 자체는 아예 없고요 월급은 한국과는 똑같이 경기하는 만큼 가져가는데 어 한국보다는 조금 더 치어리더 수당을 받습니다 저는 돈 보호 간 것도 아니고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 쌓고 싶어서 간 거니까 그런 오해는 안 해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해외에 얼마나 있을 예정인지 어... 대만 경기 일정은 제가 한 날에 일주일 정도 가가지고 한 3일 연속 경기하고 오거든요 이번 4월은 4월 14, 15, 16 경기에 들어가요 제가 또 오랜만에 치어리딩 할생각이 너무 설레고 또 야구 볼 생각에 지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얼른 가고 싶어요 나코텔에서 숙소 제공이나 호텔에서 생활하나요? 네! 이거는 너무 감사하게도, 라쿠텐 쪽에서 숙소나 비행기를 제공해주셔가지고, 갈 때마다 설레게 일하러 가러 가있... <웃음> 갈 때마다, 음, 뭔가 여행가는 느낌으로 설레게 일하러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해외도 하면서 비행기표 같은 거 미리 예매하나요? 그때 구하나요 어, 저는 완벽한 피로써. <웃음> 지금 한 10일 정도 남았거든요? 아직 비행기표 검색도 안 해봤고, 예매도 안 했습니다. 갈수 있겠죠? 잘 있겠죠? <웃음> 대만에서 사는 건가요? 어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살고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 멈추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양한 곳을 왔다 갔다 거릴 예정입니다 나중에는 다시 국내 구단으로 돌아오실 예정이 있나요? 오 지금도 라쿠텐에서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잠깐이나마 겨울 시즌 활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해외나 국내 가리지 않고 두개다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굳이 국내, 해외 나누지 않고 시어리더 활동을 열심히 할 거여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가장 많았던 질문은 어머 면자 친구 있나요? <웃음> 저는 없습니다. 지금은 사실 일에 좀 집중을 하고 싶고 어, 좀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사실 지금 벚꽃도 피고 날씨가 따서 와고좀 외롭긴 하네요. 괜찮아요? <웃음> 괜찮아요. <웃음> 제가 다다음 주에 대만에 가는데 대만 가는 여행 브이로그 다양하게 많이 찍을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. you <laughs>